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한 자야 떠나라 <웃음> 그래서 밖으로 좋은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골길을 달리고 있잖아요 구미 근처에 있는 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군이에 베이커리 카페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7301이라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여기는 정말 규모가 엄청나다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구에서도 가까워서 대구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세요 유명한 군의 베이커리 카페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오늘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맞으며 50분을 가야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아카시아 꽃이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많아요. 어,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집이다. 감자탕? 등갈비 감자탕? 어, 정말 많다. 맛집인가봐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깜냥이는 손님만 많으면 맛집인 줄 안다. 완전 꼬불꼬불한 산길이네요. 와우. 아, 여기 지금 가는 군이 베이커리에, 베이커리가 그, 군이 화본역. 아 참, 아이고 이거 군이 화분역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기찻길이구나. 아유 동네도 이쁘다. 아이고, 아유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와서 박았어. 나비야. 미안해. 발인이라서 너를 피하지 못했다. 여기네요. 스틸 301 여러분은 지금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깜냥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웃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웃음> 금일 휴업이랍니다. 제가 평소에 사전 준비가 철저한 편인데. <웃음> 오늘은 미리 하인를 못하고 왔어요. 오늘, 오늘이 오늘 휴일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월요일이구나. 월요일은 체험존 같은 것도 월요일은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아... 왜 제가 알아보지 않고 왔을까요? <웃음> 그래도 라이징은 즐겁답니다.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예쁜 깜냥이다. 그래도 좋다. 아카시아 향만 많이 맡고 갈게요. 동구반 맞나? 화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어 그래도 생각보다 뭐먼 거리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길을 일으켰으니까 다음에 다시 도전할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은 돌아가면서 어, 근처 또 들릴만한 곳이 있나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는 길에 그 손님 많았던 식당이 있었어요 감자탕집인가? 꽁 대신 닭이라고 가는 길에 식당에 유명한 식당인 것 같은데 그 식당에 한번 들러서 점심 먹고 시간이,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점심을 먹고 출발할게요 여기네요 등발비, 감자탕, 양념구이 뭐가 있을까? 아, 어, 저 라이더 분들 계신다 반가운 라이더 분을 보았으니 인사는 기본은 안녕하세요 여기 세워도 되나? 길가라서 아이고 아이고 뭐.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웃음> 여기 등갈비 감자탕집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런지 벌써 재료가 다 소진되었다고 해요 어...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이상해 <웃음> 더 좋은 곳을 찾아가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웃음> 다음 행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 등갈비 감자탕아 다음에 올게 오늘 무슨 일일까요? <웃음>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공덕. 와 전깃줄까지 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웃음> 춤을 춰 전깃줄이 춤을 춰 <웃음> 제 채널 구독자님 중 유호님 바이크인 줄 알았다. <웃음> 오늘만큼은 회사 출근길은 안 지나다니냐고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그 출근길을 또 지나가게 되었어요. 곤지곤지, 쨘쨘, 아이고 우리 깜냥 잘한다 이제 겨우 식당을 찾아서 왔어요. 도착했어요. 깜냥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네요. 밥 먹고 기운 차린 깜냥이다.